이탈리가 떴어요 오늘 장난 샀는데 장난 샀는데 이파리가 늘었네 이게 동치미 동치미 같은 싱거지 담을 거예요 긴 거는 이렇게 반잘라서 먹기 좋게 한번더 자를까? 잘잘하게한 단이라 얼마 안 된다 조금은, 종이컵을 하나가 덜 들어가네요. 너무 또 짜게 데고면안 되니까. 됐어. 짠! 알차게 다 절거졌어요. 이게, 한 시간 반 정도 절거졌는데, 괜찮네. 이 정도? 이번 였으면. 요거는, 어, 냉장고에가 이거, 알배기 배추, 이렇게 남아가지고, 동치미 이거 담은 데다 같이 섞어버릴 거요. 언제부터 이게 남아가지고 섞어서 먹어버려야지. 음, 한 번만 씻치면 돼. 아까 세번 씻었으니까 한 번만 씻으면 이제는 도만써도 될까? 마늘, 이게 통마늘이에요. 통, 통마늘, 이거 마늘 딱 하나예요, 이게. 이런 종자가 있어요. 이거는 크질 않았다, 이 정도에 다. 통마늘. 으왜 <웃음> <웃음> 바짝 돼, 그러니까. <웃음> 배를 하나는 이제 갈아서, 어, 물로. 짜야 돼. 찹쌀풀인데요 이게 연하게 썼어요 여름에는 너무 어, 진하게 들어가면 금방 쉬어가지고 찌꺼기 받쳐주고 일단 물좀 부어줘야지 물은 1리터 반 정도 부을게 액젓을 좀 부어주고 이거 액젓 이거는요 시중에 판매하는 액젓이에요 우리 액젓이 다 떨어져갖고 멸치 액젓 매실 오십니다. 조금만 넣어주세요. 매실 넣으면 맛있는데 이게 많이 넣어주면 김치가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 소금으로 간을 좀 해주고 이게 함초 소금이에요. 함초 이제 간을 좀 간을 보고 그래서 좀 싱겁네. 어, 고추를 좀 숭숭. 하나는 갈아서 넣고 하나는 그냥 넣고 근데 요새 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지철이 아니라서 냉장고 넣어놔 가지고 배가 비길비글 하네 양파 양파가 겉에 거는 질기니까 한꺼풀1 0개 우려야지 마늘, 마늘도 넣고. 소금은 조금 넣고. 조금 싱거워서. 좀이 국물이 좀 달달해야 되니까. 이게 설탕 조금 넣어 줄게요. 내가 내가 넣으면은 나여기 당원을 넣었는데 당원 넣는 걸 싫어하니까 설탕을 넣는 거야. 이게 알타리로 알타리로 이게 동치미 담으면 알타리가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동치미 같은 신건지 동치미 같은 신건지예요 요새는 날이 따뜻해서 실온에다가 한,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놔두면 은 이게 익더라고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짜자자잔 동치미가 요 이렇게 익었어요 동치미 신건지 그래서 이제 여름이니까 시원하니 냉면을 해가지고 일단 말아먹을 거예요 냉면 이거 하나인데 1인분 이게 얼렸다가 바로 하면은 더잘 떨어지더라고 근데 미처 못 얼렸으니까 이렇게 물로 해가지고 다 삶아졌으니까 이게 여기 국물에다가 좀 조미를 해야 돼 아 좀, 너 조금 새콤달콤하게 해줄까? 새콤달콤? 응 음. 음, 해줘봐요 새콤달콤하게? 응 음. 시원하게 엄청 시원하지? 그러면 내가 얼음을 어? 얼음을 딱 얼렸거든 배도, 배도 좀 넉넉하게 넣어주고 계란도 넣어주고 이거 동치미, 내가 이거 국물을 얼렸거든요 물넣면물넣면 싱거워지니까 갈아올게 와, 얼음이, 얼음 봐요. 얼음이 서글서글 소울 하지? 음. 여기다 새콤달콤하게 하려면은, 식초를 조금 넣고, 매실도 조금 넣고, 이식 매콤한 거를 원하신다면,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겨자? 이름, 겨자. 겨자를 딱 해서 드시면 됩니다. 음. 아, 냉면은요, 이렇게 드시고요. 밥한건게딱 해서 동치미 국물에다가 시원하게 말아 먹으면요 더 맛있어요 이 무가 알탈이라서 되게 아삭아삭해요 무, 무큰 무를 하는 것보다 이 동치미 무로한게더 맛있어요 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하고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